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아, 자, 오늘은 저기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뭐 팔꿈치 통증, 뭐 테니스 엘보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건 있는데, 아, 이렇게 몇 분이 질문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이제 팔꿈치 통증, 그러니까 아, 몇 차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뭐라고 그냥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하여튼 그 팔꿈치 통증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험을 몇 가지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하는 팔꿈치 통증은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팔꿈치 통증을 아 팔꿈치는 그냥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통증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해버리시면 여러분, 계속 헤매게 돼요. 막,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오고, 뭐, 침을 맞아도 답이 안 나오고, 막, 운동을 하면 더 아프게 되고, 막, 이런 어떤, 이런 상황을 자꾸 몰려가게 되거든요. 런데 여러분들이, 그냐가면 그 통증을 느끼는 분은 여러분 스스로이고,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이 통증이 완화되는 걸 가장 빠르게 느끼시는 분도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아, 요렇게 하니까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버리면 팔꿈치 통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그런 걸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이 그러니까 동상을 어떤 단지 치료법을 찾겠다. 이래되면 여러분 치료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조금 헤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팔꿈치 통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팔꿈치가 아프다 이러면 어떤 그냥 팔꿈치에 문제가 있어서 팔꿈치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팔꿈치라는 게 이제 근육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신경에 압박을 감 있어 신경에 압박이나 어떤 신경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원인 자체가 이 손가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손가락 위주의 어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그 생활을 하셨냐, 또 어떤 뭐 테니스를 많이 쳤냐, 골프를 많이 쳤냐, 뭐또 오히려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팔꿈치 통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운동을 하는데 왜 팔꿈치 통증이 있느냐? 네? 그래서 또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팔꿈치 통증이 온다. 어떤.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팔꿈치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꿈치만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면 절대로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여기서 이런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깨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과정을 잘, 이제 이걸 이해하고 운동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이 이 팔꿈치가 그 사실은 뭐이 이 바깥쪽 안쪽이 아프기도 하고 이 사이도 아프기도 하고 혹은 여기 바깥쪽이 아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통증이 나타나요 그죠? 어, 어 그런 것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쪽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들어도 안쪽 근육 이 안쪽 근육 혹은 뭐 운동을 야구를 하더라도 이 아래쪽 근육, 안쪽 근육, 아래쪽 근육, 이 위쪽 근육은 어떻게 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뒤쪽 근육은 잘안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근육은 더 발달이 된다거나 혹은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사용하는 근육은 점점 퇴화가 된다는 거예요. 퇴화가 되면서 문제는 이게 이제 근육과 뭐 혈관, 함께 꼭 생각해야 될게 신경이 따라간다. 신경이 따라가면서 어떤 근육이 약화가 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요. 신경이 압박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신경이 괴사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는 분명히 어느 그러니까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혹은 뭐, 이, 약간 뒤쪽이나, 혹은 이쪽이나, 그쪽 근육이 약해, 약해진 거야. 약해지면서 정상적인 어떤, 이,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네. 예. 근육과 신경관의 관계 상관 관계에서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통증은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냥, 뭐, 살이, 그냥, 그냥 아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에 어떤 영향을, 압박을 줬다든가, 신경이 손상을 일으켰다든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약해져도 염증이 진행이 될수도 있고 피가 순환이 안 되고 통과되지 않아도 염증이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 어떤 손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이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손가락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어. 엄지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어떤 이 엄지 손가락 통증을 갖고 있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도 자꾸 안쪽으로만 사용하고 이 바깥쪽을 바깥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꼭, 꼭 바깥쪽이 아니라도 왼쪽 혹은 오른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약해져 버리면. 신경의 압박과 손상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복을 시켜주면 거의 대다수의 통증은 없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팔꿈치 통증이 다양한 형태로 몇 차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올려놓은 동영상에서 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해라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서 계단을 잡아 당겨라 같은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제이 동작을 통해서 이제 팔꿈치 통증이 좋아지셨다는 분도 들 계시고 근데 문제는 몇몇 분들이 아 이렇게 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도 조금 의아 했어요, 좀의아 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한번 이게 팔꿈치 통증이 또한번 나타나서 막 계단 잡아 당기기도 해보고 어떤 뭐막 자기 전에 이렇게 해봤는데도 그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뭐지,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있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저와 같은 어떤 이런 그게 병, 통증이나 어떤 병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내버리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어요.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병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아, 이거 분명히 방법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원인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 이것만 찾아내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원인이 모를 때 제일 답답하고 황당한 거죠. 내 몸에 병이 나타났다. 이 원인이 뭔가. 당뇨가 시작됐다. 뭐, 간수치가 올라가게 시작했다 원인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냥 약으로 그냥 간수치 억제하고, 뭐, 당수치 억제하고, 막, 이렇게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시고로막 접근하거든요. 는 그렇게 찾아가면 결국은 막 약물 중독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를 고치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들 다 망가뜨려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요번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아, 단순한 건 아니고, 제가 요번에 그냥 통증이 왔을 때는 어느 부분이었나 하면, 이쪽, 이쪽인데 약간 깊은 쪽, 그니까 러한 1cm 정도 되는 부분인데, 뭔가 모르게 그냥 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해서, 뭐 물병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계단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계단을 잡아당기, 새끼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끌어서 계단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어,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근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지 뭐지 하다가. 그 하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운동 물병 들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하면서 자자바라 운동을 하면서 물병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물병을 든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라. 이런 얘기죠. 그죠? 팔꿈치 운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보라. 이렇게 들어보라. 그러니까, 물병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들어보라. 이런 운동도 하세요. 팔꿈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다가 제가, 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물병 각도를 약간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들다가, 약간 이렇게 돌렸어요. 자, 돌리고, 이네 번째 엄지손가락과, 어, 다시 왔 엄지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통증이 좀 완화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꽉 쥐면서, 자, 이 수직이 아니고, 자, 수직이 아니고 약간 박,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돌려서 팔을 자, 여러분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팔을 그냥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손목을 약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냥 팔도 이렇게 약간 뒤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방향을 또 이렇게도 해보고. 요렇게 돼보고 한데 변화가 나타났어요. 변화가 나타나 어떤 변화냐면 가그 아, 통증이 뭔가 모르게 살 수그러든다 아,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 아그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제 구독 신청하시고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든 병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뭔가 어떤 제가 어떤 동작이나 뭐 호흡법이나 자세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 그게 아주 작은 변화예요. 어떤 작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걸 붙드는 거야. 잡는 거예요. 그걸 잡고 좀더 해보는 거야. 더 해보고, 그게 따른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물론, 완전한 치료를 이끌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중간 정도의 치료까지만 진행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왠가 원인이라는 거는, 딱한 가지 원인으로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팔꿈치 통증이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영상 한 개로 어떻게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그냥 지난번에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게 완전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 완전하진 않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팔꿈치가 아니고, 뭐, 이팔 바깥쪽, 뭐, 이런 쪽이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어, 보세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 동작이데여러이 아령으로는 좀잘안될 수가 있어요. 물병이 의외로 이렇게 손동작과 팔꿈치와 어깨 치료하는데 이 물병, 1.5일 때 물병. 그니까, 너무 가벼운 500mm, 그니까, 이게, 근육 통증을 치료하는 데는 이 근육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근육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무게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걸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몸이 너무 허약하신 분들은 뭐1 5 l 를들 수도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500ml 정도 1.5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500ml 물병이나 콜라병, 작은 병 있잖아요. 그죠? 어. 뭐, 그걸 이용해서 하시더라도, 그 사실은 이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동작을,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밀어봤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아플 때, 엄지손가락과 이렇게 이 부분을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는 살짝 그냥 걸쳐만 지고 네번째, 다섯번째를 엄지손가락 을 함께 꽉 눌렀어요. 꽉 누르면서 약간 이렇게 팔을 비틀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이 통증이 없어요. 제가 이거 이걸 생각할 때는 약간 골프 엘보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통증은 약간 테니스 엘보우고 관련이 있고 이 동작은 약간 골프 엘보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어. 이거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죠? 어. 어, 이것도 팔꿈치 운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겨드랑이 쪽으로 또 힘이 가해지니까 얘네가 어? 골고루 운동이 되는데 약간 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보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서한한 5번 들었는데 통증이 확싹그라든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한번 아 이게 잡았다. 이제.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많이 해줬어요. 한 30번 정도 해줬어요. 어 30번 정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완전한 치료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죠그 여러분들이 근육이 약해졌다 이 근육이 약해진 근육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육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데는 그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대다수 일반인 분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통증이 없어지면 아 이제 됐는 모야이다 그냥 살아가 근데 분명히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이제 효과가 떨어지면 또 나타나거든요 침을 맞고, 침을 맞고, 침 맞을 때는 분명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면서 약간 통증이 사라져요. 그죠? 근데 돌아오면 한 이틀, 삼일 지나면 또 아프다는 거 그게 이게 침을 맞는다. 이거는 아주 약한 정상일 때는 그게 치료까지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정상이 좀 심해졌다. 이런, 이런 거는 침으로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혈관과 근육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최소한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는 약간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이 동작만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 운동의 기본은 자잘 들어보세요 운동의 기본은 전신 운동이에요 진짜 손끝 발끝 허리, 엉덩이, 가슴, 등, 목, 오른쪽, 왼쪽, 앞뒤, 심지어 두피까지 모든 신체를 골고루 사용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확연히 떨어져요. 그런데 대다수 의 일반인 분들은 이런데 관심을 안 갖죠, 그죠? 그왜 그러지 뭐요 저도 그랬던 생이 있었어요. 아, 나는 좀 약간 특별하다. 나는 잘안 아플 거야. 나는 안 아프고 오래 살 거야. 이거 뭐 어디서 그런 마음이 오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 그게 어떻게 살다가 또 병이 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게 누, 누구한테 누구한테 원망하는지 모르지만은 원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이근육 앞에 그러니까 팔뚝도 근육하고 그죠? 어 심지어 그냥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하고 근데 손가락 운동도 해야 돼요, 그 손가락 운동도 이렇게 하고 뭐 손가락에서 이이 위쪽 근육과 이 이쪽 라인 전체 근육 운동도 하고 그죠? 어 뭐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내린 운동도 하고 제가 아까 <웃음> 계단 잡아당기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운동도 하고 가슴 운동 팔굽혀펴기도 하고 노즐기로 당기는 것도 하고 위에서 끌어 당기는 것도 하고 위로 밀어 올려 주는 것도 하고 이런 동작들 왜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이런걸 어. 이걸 균형되게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만 계속 했다 이러면 그 사람 반드시 어깨 통증이 언젠간 찾아와요 왜? 이 앞쪽 근육은 발달되고 하는데 뒤쪽 근육이 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끌어내리는 것만 자꾸 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머리에서 피가 쑥 빠져버리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또 밀어 올리는 것만 계속 했다 이러면 나중에 겨드랑이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동작을 또 손가락도 뭐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만 계속 사용했다 이러면 나중에 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하고 손목에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최대한 골고루 골고루 해야 된다 이거 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시 발꿈치 통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가졌던 정상에 대해서 해답은 저는 찾기는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상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죠 물론 어떤 설명하자면 참 깁니다 그죠 설명하자면 참 긴데 자, 여러분들이 팔꿈치 통증은 결국 이 뒤쪽 라인, 겨드랑이 예, 쪽, 이쪽 근육에, 그러니까 손가락부터 이쪽 라인의 어떤 균형, 균형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어떤 균형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반대쪽, 앞쪽은 커지는 반면, 이 뒤쪽은 작아진 거야. 혈관이나 근육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딱 이것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손가락, 위주인 가 그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봤는데 통증이 없어졌다. 물론 이 방법이 여러분한테 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 손가락을 어떤 손가락 위주, 어떤 동작 위주의 사, 사 인생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뭐 학생은 뭐 맨날 필기를 하다 보니까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다. 이, 이런, 그 심지어 어깨까지도 연결이 돼요. 이 통증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깨가 아프면 아 어깨가 어디가 근육이 만나 수술하면 되겠지 수술해도 해결이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그러니까 여태 보면 약해진 거를 강하게 만들어야 그게 정답인데 우리는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막 스트레이드 주사제를 놓든다든가 수술을 해서 물론 끊어져 버리는 근육이 끊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 면 어차피 접합 봉합 수술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최후의 상황인 거예요. 저라면요, 근육이 조금만이라도 붙어 있다라면 다시 살려볼 노력을 할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것도 한계치가 있겠죠, 그죠 아, 이거는 살려봐야 회복 불능이다. 아, 이래 되면 어쨌건 좀 봉합 수술로 조금 더 붙여서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더 이제 확실하게 강화를 시켜버리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자, 저는 하여튼 네 번째, 다섯 번째 엄지 손가락으로 해서 엄지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동작으로 해서 팔꿈치 통증이 나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엄지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해서 이동작을 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손가락에 힘을 주고 어떤 동작을 해서 예를 들어 서 아까 팔꿈치가 이쪽 바깥쪽이아프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볼것 같아요 이런 동작을 해 봐서 만약에 통증이 줄어든다 이러면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죠? 팔꿈치라는 거는 여기만 팔꿈치가 아니고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다 팔꿈치거든요 그죠? 그 어느 쪽이 또이 뒤쪽이냐 앞쪽이냐 통증이 제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결국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 해서 이쪽으로 피가 안 통하고 잘 순환이 안 되면서 이쪽에 무슨 근육이 약화됐다 혈관이 좁아들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손가락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의 힘을 잘 조절을 하면서 어느 손가락의 힘을 많이 줄 그니까 러 팔꿈치만 생각한다라면 뭐 그냥 손가락을 대충 잡고 아름 같은 거 잡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해보는데 해봐서 만약에 해결책이 나오면 통증이 완화되면 참만 다행이고 근데 어떤 이런 동작 이런 동작 뭐 이런 동작 아까처럼 그죠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동작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주사를 맞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그거 먹어나 마는 거예요 결국은. 약을 먹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어떤 동작을 했는데 어, 내가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받고 침도 안 맞았는데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이다 수술이다 뭐 스테로이드 주사다 이런 거는 또 체외 충격 파막 시술 받아요 그죠?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그거 완치 아니에요. 그 평생의 최후 충격파 시술을 받으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통증이 찾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진 부분은 다시 강화를 시켜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동영상 이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냥 막 희한한 정상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동영상들이,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났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증상이다 천편 일률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말, 바라보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니 제가 연구하는 자세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연구하라, 연구하라, 연구하라,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라. 왜 이런 현상이 벌었냐, 어왜 어깨가 아프냐, 왜 고관절이 아프고, 왜 허리가 아픈지, 연구를 하면 치료 방법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디스크요. 디스크 운동, 운동으로 반드시 치료가 돼요. 뭐, 디스크가 파열돼버리지 않은 이상. 파열됐다고 하더라도 근육으로 버티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목도 있을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려운 병 아니에요. 심지어 침에, 치매, 침에도 살릴 수 있다고 그냥, 그냥 믿어요, 믿어 근데 문제는 그걸 수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대다수 분들이. 제가 이런 방법을 그냥,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방법은, 제가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두려운 마음에, 가장, 아 약한 방법만 얘기를 해드린다 동영상에서 이걸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분들이 적용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나는 모래주머니도 굉장히 약하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일 약하게 혹시나 무리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막또 묻고 막 이러면 제가 너무 막 황당하거든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연구하시라. 그리고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마세요. 조심스럽게 적용하세요. 근데 어떤 운동도 참 차근 조심스럽게 이제 점점 운동 양도 올려가고 운동 강도도 조금씩 올려가고 모래주머니도 약간씩 올려가고 이러면 그렇게 연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자꾸 느끼면서 치료에 접근하게 될 겁니다 좌우 비대칭도 마찬가지예요 정이 모르겠다 이러면 그럼 일단 오른쪽 기준으로 잡아 해보고 효과가 없다. 확신이 들면 왼쪽 비대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비대칭에 왼쪽 비대칭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 두 가지 다 해보면 되잖냐 저도 두 가지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걸 못 찾겠다. 그러는데 해보면 답은 나오거든요. 해서 더 좋은 징후가 나타나면 그쪽이 맞는 거고 해서 좋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더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오른쪽이 아니구나. 왼쪽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러 여러분, 나한테 모래주머니 때려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댓글로. 근데 제가 거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요. 제가 팔꿈치 통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니 제가, 팔꿈치 통증 치료법을 가르쳐 드린다 이, 이 말은 제가 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통증 부위가 진짜 열몇 군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엄지손가락으로 저는, 저는 제가 실험을 어떻게 해봤냐면 엄지손가락으로 두 번째 손가락에 만 힘을 주고 이렇게 해 봤어요 이렇게 해 봤는데 이렇게 해 봤는데 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요 엄지손가락하고 두번세 번째 손가락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아 통증이 없어지지도 않고 뭐더 심해지지도 않고 똑같더라고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네 번째만 잡고 해볼까 이러다가 그냥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잡아봤어요 잡아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아 처음에는 이렇게 해 봤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 봤는데 이거 해 봤던 동작인데 아,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 없었어요. 통증이 안, 안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뭐지,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 병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눕혔어요. 눕혀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 갑자기 통증이 약간 사그라든다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심지어 가스 이동, 뭐 소화불량, 영류성 식도에 뭐 폐가 확장됐니, 뭐이뭐 뭐 눈이 나빠지니, 비염이 있니, 뭐 이런 걸 제가 원래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그러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서 거의 사형장으로 받고 한 20년 한 20년간 축적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이해도가 조금 더 높은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도 동일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뭐팔 동작을 이렇게도 해뭐 이렇게도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도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본다든가 혹은 뭐이렇게 해본다든가 병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렇게 해보면 심지어 뭐이 위쪽 위쪽 팔꿈치 팔꿈치도 아니고 뭐니까 팔뚝 위에 뭐 이쪽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제가 저, 저 같으면 이 엄지손가락 두번째 손가락 잡고 이렇게 해볼것 같아요 이렇게 도해 보고 이렇게 해보고 좀 벌려서도 해보고 네? 벌려서도 해보고 동작들 되게 많죠 그죠 제가 어깨 회전근계 파열 50견 치료법에 대해서 도 나와있고 또 얼마 전에 올린 어깨 위쪽 관절 어깨 충돌증후군이 있을 때 문고리 잡고 당기라는 거 저도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냥 계단만 잡아당기다가 문고리를 잡았는데 훨씬 더 거기에 적절한 힘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잡아당겼는데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보고를 하나 받았어요 그렇게 어깨 통증이 안 잡히던 게, 문고리 잡고 당겼는데,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완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날이 갈수록 괜찮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제가 동영상 올린 지, 어깨 위쪽 관절이 아플 때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어. 문고리 잡고 당겼는데, 그게 딱 그분하고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어, 그건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이쪽에 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이제 세미나나 이렇게 마우셔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에 보이는 반응이 그래요. 하, 선생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막 얘기를 해요. 어깨도 아프고 영유성 식도염도 있고 치질도 있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이러는데, 아, 그냥 어깨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서요 이제, 아, 어깨 여기가 좀새근새근거리고 팔을 요렇게 들면 여기, 여기가 어떻게 아파요? 그러니까 몇번 질문과 답변을 해야 이제, 아, 자기의 정상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고 어떤 뭐 묵직하게 아픈 건지, 쓰리게 아픈 건지, 이 신경 신경 통증인지 이런 게 이제 본인 스스로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나와야 제가 아, 그 부분은 제 경험상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통증이 사라지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 을 드리는 거죠. 그죠? 댓글로 올라오는 질문, 제가 뭐 댓글에 답변을 드리지는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댓글에, 댓글 관련해서, 이제 치료에 관련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감사 인사나 이런 것들은, 아 그냥, 아 저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데, 그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올려드리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 감당도 안 되고,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황당해요.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할 그런 질문, 그니까, 아니, 어떠,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걸 도대체 이분이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런 질문들이 한 50%가 돼요. 그냥 막 어디가 아프대요. 그냥. 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증상에서 잘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제가 왜 이런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든 공부를 하세요. 연구를 하세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세요. 혼자서는 연구 못하니까 제가 수많은 동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만 150개 정도 되는데,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비슷해요. 그쵸?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또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왜 똑같은 얘기 맨날 하냐고 또 욕도 얻어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한데,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희한하게 연결고리가, 비염하고 소화불량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비염하고, 편도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막,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걸, 동영상을 많이 보세요. 보시다, 보시다 보면, 이제, 하, 아 그렇구나. 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물론 세미나를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는데 뭐 전화 상담, 뭐 개인적인 만남 이런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꾸 보세요 감기가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연구하신 분들은 감기 안 걸려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은 감기 더 자주 걸려요. 연구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채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은 채했다가 안 채했다가 막, 응? 어? 막한일몇 주는 안 채했다가 또 시작되고. 연구하신 분들은 설사가 멈춰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떤 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잘난 사람이 아, 아닙니다. 제가 막또 뭐 이상하게 또 너무 열변을 도하는 데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뭔가 막 내가 많이 알고 있네, 저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고 이게 혹여나 이 땅에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올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치가 너무 크다라는 느낌이 제가 문득문득 문득 들어요. 저한테 기대, 왜 그런 기대를 저한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마 세상에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동영상 제목하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뭐 보세요 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병들이야 병들 맞아요 저한테도 대부분 다 나타났던 병들 무전에서 치질에 어깨 통증에 뭐 빈혈에 비염에 축농증에 목이 갑상선 붓는거나 다 나타났던 거예요. 설사에 방구에 소화불량에 치하는 거, 영류성 식도염에 위산 역류에 다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타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나타나고 암으로 툭 넘어가버리면 이제 황당하지만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암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더라구요, 그죠? 오늘 제목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욕좀 얻어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하든 그렇습니다. 하든 연구를 하시고 실험 등을 조금 해보고 뭔가 좋아지는 구석, 변화가 나타났다 이거 물론 긍정적인 변화예요. 긍정적인 변화가 1이라도 나타나면 그걸 조금 더 해보고 그게 2, 3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이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죠죠 아 물론 그게 100점짜리 방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막 50점까지만 진행이 되고 요인이 다른 데또 뭔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해결돼도 통증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그죠죠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나중에는 저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 변을 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세미나에 오셔서 좋아져서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락 없이 안 오시는 분들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추억에서 따라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새로운 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뭐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와을 드려요 하여튼 스스로 해나가면 좋죠 그죠? 아, 어떤 분이 후원금 보내주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 제가 확인되면 동영상 아래쪽에 아, 후원자명하고 올려 놓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뭐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뭐 크던 적던 제가 그분들로 인해 참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아, 이게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저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제게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게 저한테 좀 위로가 돼요 어,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든 계속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연구하시면서 어,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저는 아직도 그렇네요. 없습니다. 심지어 암까지도. 물론 뭐 항암 치료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어떤 아기가 림프암에 걸렸다가 항암 치료 받고 팔찌를 이용한 머리주머니 착용하고 베개 빼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가 너무나 잘 돼갖고 지금 거의, 거의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암치료도 받대. 그데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항암치료가 받는 것과 내 몸을 잘 이해해서 이걸, 아, 치료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치면서 항암치료를 받는 거는 완전히 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성공 확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폐쇄성 폐지랑 호흡 모색.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요. 왼쪽 폐가 완전히 100% 기능 상실. 오른쪽 폐가 20%만 남아 계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사례로 한 번. 그분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냥 병원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나오셨어요. 그분침대만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더 나빠지지 않으세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실 그 과정에서 좋아졌던 점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시 침대로 올라가게 됐는데 좋아지셔서 활동도 좀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다가 다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실수 때문에 다시 침대로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그래 뭐 실수도 할수 있죠 그죠 실수도 할수 있는데 버텨나가고 계세요 운동하시고, 누워서 머리주머이 착용하시고, 폐가 20% 살아있다. 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게 감사해요. 응원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응, 오늘. 응.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너그렇게 봐주시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여,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